어 oh. 연구자들은요 약간 연구에 따르면 that person, 수치 있잖아요 5 f 자아 복합성의 수치는요 can have, 가질 수 있대요 중요함을. 어, 중요한, 걸 결과, 중요한 결과를 가질 수 있대요 particularly when people are confronted with negative events 사람들이 요정적인 이벤트, 그리고 어려운 것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n g i v e 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거입다 여기까지 내용이 뭔지 냐면 그래서 자아 복합성은요 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다, 다, 다, 때그 결과 있잖아요. 그래다잘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raising money t h a you believe you're not. 상상해봐라, 러닝 배움을 뭐뭐 배움, you b e l y totally. o e 어둡다, 완전 더조하게온 중간고사에서 너는 점수를 더조하게어떻다 상상해봐라. 그래서 <놀람> if you're s o o n e h o s you t o c n t r 만약에 너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적 모피. 복합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즉, 무구냐면 너는 정의한대요. 너 스스로를 in terms of m a n i y speed 뭐뭐의 면서 마는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너를 정의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신원, Abit, a b i y s Care, Connected Volunteer, Enthusiastic m e n of the 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자아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학생을 구분을 하고, 뭐 자아로도 구분을 하고, 뭐 스킬을 잘하는 자아로도 구분하고, 뭐 취미생활을 즐기는 자아로 구분하고, 어쨌든 뭐 사회생활의 신분으로서 자아를 구분한다. 여기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negative 이점 residual problem 이어서 e s i l a s i s n f u e l y c o n t i n o 부정적인 영향이잖아요. r e s i d u a r o b l e m 얻어지는 유 Great. 너의 엄청 저조한 성적으로 얻어주는 그런 점이 되거든요. This i n n 상대적으로 얻어질 거래요. 뭐뭐 하면서 affect me, how you. 그냥 영향을 주면서요. 너가 너의 그러니까 뭐뭐로서, 그냥 학생으로서 그냥 영향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까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자아복합을 느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검수가 안 나오면 이 학생으로서만 약간의 죄책감이 느끼지. 이런 거는 확실히 구분이 돼 있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는 거 Uh, 네, 그래서 네, uh, but if you r e o w in c m 만약에 너는요, 그, 자 복합성이 낮아요. such 네. that your identity as student, 너의 정체성, 뭐뭐처럼, 너의 정체성, 그, students 정체성이요, overlap to a great distance with the few other identities we have, 정체성이요, to a great, 거대한 그 범위 있잖아요. with the few other identities, 그, 다른, 아직 없는 정체성,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너는 착취돼요.